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지도 점검반을 운영합니다. 또한 중소기업 설 자금을 지원해 근로자 임금 체부를 예방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공직자 및 기관과 단체 합동으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 특히 경상북도 최초로 지난 추석에 이어